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 반장 이영민입니다 오늘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정책 이웹 세미나에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로 저희 서울시에서 고립 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ppt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고립은 눈... 예,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어, 고립운동 청년이라 하면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어, 관심과 또 이제 의미를 대책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고립운동 청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1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서울 청년의 약 3% 정도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그 원인은 그 인원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고립분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듯이 어,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과 공공에서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고립분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마음 악화, 그리고 표출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특성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고 어,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번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립 운둔 청년의 좀 특수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고립 운둔 청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고립 운둔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 주로 해피나 거부, 기존의 심리 상담이라든지 마음 건강에 대한 그 일반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립운둔의 문제는 그 책임이 개인에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고립운둔 청년의 욕구는 단순히 노동, 일자리, 바우처, 돈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감을 고치해주고 삶의 목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 관련 서울시에서 그간 에 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고립 은둔 청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년까지 사업을 했고 21년도에는 드디어 제도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과 함께 서울시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고립청년에 대한 그리고 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십일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또한 그간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실태 조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서울시 고립운동청년지원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고립청년지원사업은 당초에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 19년도에는 주로 고립청년의 경우 사회부적응, 정보 부족, 생계 및 경강 불균형 등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사회성 향상 및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20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여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거주 만 34세 이하의 고립청년 102명을 선정해서 고립의 정도, 고립의 원인, 개별 욕구에 따라 고립 청년을 유형화하고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에 고립운동 청년 종합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에 조금 더 특이한 사항이 기존의 고립 청년 지원 사업 외에 은돈 청년을 어,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립 청년과 함께 은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였고 고립 청년 300여 명, 은둔 청년 70여 명을 발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는 주로 밀착 상담, 자기 이해, 관계 이해, 관계 형성 프로, 프로그램,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은둔 고수라고 하는 은둔 청년에서 복귀해서 회복한 청년들이 멘토링, 그리고 베이스 캠프라고 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조성하고 자조모임, 부모교육, 활력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22년도에는 조금 더 예상과 정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고립 청년에 대해서는 100명, 그리고 은둔 청년에 200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정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 22년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각지대 청년들의 활력 정도에 따라서 고립 청년 및 은둔 청년 두 가지 청년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에 대해서 각각 그 고립의 원인 은둔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성 회복이라든지 보통의 청년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음~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립 청년에 대해서는 어 서울시와 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여 1,000명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약 600여 명을 발굴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자,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상담을 통해서 밀착 상담, 또한 사례 관리, 그리고 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또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모두 완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저희 서울시와 함께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인 민간기관과 함께 병행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자 유형별로 분류 후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그 사회적 고립 척도에 따라서 고착지속형 그리고 생계형 진로미숙형 등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그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 청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밀착 상담을 진행을 하고 밀착 상담 시에는 각각 개인의 사정과 또 개입이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 플랜을 사회복지사가 매뉴얼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청년 고립 청년에게 필요한 관계기술,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대영역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서 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특화 프로그램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 청년의 위기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참여 청년의 한 10% 정도는 집중 대상으로 좀그 대상의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및 위기지원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모두 고리 청년들이 미수했을 경우, 완수했을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와 같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고립 청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청년을 발굴하여 총 올해 200명을 지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180여 명의 은둔 청년을 발굴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계략적인 지원 절차는 참여자를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초기 상담을 통해서 그 청년의 은둔 상태를 진단을 하고 담당 코치를 배정합니다. 담당 코치가 여러 가지 그 개인 은둔 청년에 대한 개별 회복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은둔 청년과 함께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회복 프로그램에 따라서 은둔 청년과 코치들이 같이 회복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 참여한 프로그램 이후에는 개별 사업 평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참여 청년에게 은둔형 외톨이 질문지와 자존중감 척도 검사지를 통해서 비대면 또는 대면 상담을 같이 함께 진행하여 은둔 여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크루 조직이라고 해서 소규모 동질 집단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같은, 어, 그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조금 더 참여나 아니면 그런 동질감을 느낌으로써, 어, 회복의 정도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각종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또한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청년의 경우에는 가장, 어, 문제되는 부분,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대인 관계에 대한 소통 훈련과 갈등 해결 관리 학습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음, 그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태에 따라 각각의 회복령이 다름으로 각각 개인의 회복계획표를 수립하고 또 관리해 나감으로써 단계별로 각각 은둔 청년에 맞춘 그런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고립 청년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좀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심층적으로 심리 상담도 같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인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은둔 고수라는 은둔 청년이었다가 회복해서 지금 현재 어그 사회생활을 어~ 잘하고 있는 그런 어~ 운동 고수들을 멘토링으로 해서 좀 운동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 이러한 운동 청년 지원 사업을 각종 홈페이지나 SNS,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회복지원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은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둔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진 현황인데요. 어 프로그램은 이제 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고 또 청년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 온라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은 각자 모여서 대면으로 조금 더 이제 그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면 오프라인 참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서울시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 추진인데요. 시, 실태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어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분동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데 반해서 사실상의 객관적인 그런 자료는 전무한 상태 이어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고립운둔 청년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들의 생활 실태, 유형별 틀성, 원인, 증상들을 도출을 하고 또한 고립운둔 청년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지원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실태조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추진 내용은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올 11월 정도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실태조사가 나왔, 나오면 나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 전역의 25개 자치구별로 고립운동 청년의 규모 추정치 파악을 통해서 지역의 발굴 체계 및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도출할 계획이며 고립분둔 청년의 특성과 생활실태, 원인 증상 파악을 통해서 고립분둔 청년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간에 저희가 고립운둔 청년 사업을 한 지원 사업을 3년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요. 운영상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립운둔 청년의 발굴에 있어서의 사실 현장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간에는 민간의 단체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확대나 사업 추진에 이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측정.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고립 운둔 청년이 이런 프로그램 후에 좀 사회로의 복귀까지 연결하는 데 어~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단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라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고립운동 청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고립운동 청년 스마트케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 일단 융복합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의학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활동가, 행정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런 개인별 진단, 유형,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경험을 통한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립운둔 청년이 단계적으로 사회적응을 하면서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장례적으로는 사회적응을 해서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서울의 청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